10월에는 두근두근 연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떨리는 마음, 당신의 두근두근 분홍빛 연애운 타로 카드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아는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는요. 매달 돌아오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10월 연애운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10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선, 내가 꼭 짚어야 될 것까지 조언들도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조금은 다르게 번호를 뽑아보기로 했어요. 제 눈앞에 이렇게 다섯 개의 편지 봉투들이 있는데요. 이 편지 봉투 안에 숫자가 쓰여있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 봉투들을 유심히 보시고 거기서 나중에 번호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편지를 고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숨을 고르시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연애운을 지금부터 찾아볼 테니까요. 집중이 되셨으면 눈앞에 편지 봉투를 바라봐주세요. 일단은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봉투에 어떤 번호가 쓰여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볼게요. 번호는 편지 안에도 써있고 아래에 번호로도 알려드릴게요. 왼쪽부터 5번, 4번, 3번, 2번, 1번이고요. 고르신 번호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에 제가 고정댓글을 써놓은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갈수 있으니까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번호로 지금 찾아가시면 됩니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10월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운세일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확실한 것은 10월 초반 나에게 아주 매력적인 어떤 이성이 다가온다. 이것이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여성일 경우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내가 꽤 좋아할 법한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은 내 눈에 별로 띄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쩌면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매력적이 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저 친구로 지냈던 어떤 관계들이 갑자기 좀더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중순쯤에 오면 이 남자 마음을 좀 모르겠어요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가왔다가 또 소심하게 굴었다가 해서 내가 약간은 마음고생을 할수 있겠어요 이 남자 마음이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하순에는 내가 좀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왕은 항상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오려고 애씁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주도권을 잘 넘겨주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과 만약 10월달 좀잘 되시려면 주도권을 슬쩍 넘겨주는 척만 하셔도 그 뒤로는 일이 잘 풀려갈 것이다. 광대는 때로는 어떤 위험한 모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광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려고 하고 깊이 고민할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안개에 가득 차 보입니다. 때로는 그저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0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참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연애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먹여 살리거나 혹은 앞가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뜻처럼 잘 안될 수 있지만 여기 깊은 사랑의 잔이 보이네요 여태까지 친구였던 누군가 혹은 이제 갓 알게 된 누군가를 의미하거든요 새롭게 나타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이렇게 깊은 감정의 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공적인 관계에서도 보이는데요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 카드는 희망이자 환상이자 어떤 이상적인 존재인데 공적인 영역, 회사일로 만난 사람보다 내가 공부하는 장소 내가 놀기보다는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 간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이 눈에 내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10월에는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만난 누군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라면 그저 친구로 지내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운이 나쁘지 않은 10월 한달 내가 잡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것 실마리는 무엇인지 카드 3장으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일단 인기가 많아요. 10월에 인기 꽤 좋으시겠어요? 여제의 카드는 바로 인기의 절정을 의미하는 카드죠. 남들에게 좀더 예뻐 보일 수 있고요. 평소보다 주목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시선이 따르니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건 놓치는 것이 좋지 않다. 다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우물쭈물한다면 그것만큼은 피해야 하겠다. 지금은 미래의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되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또 다른 조건을 봐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해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카드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유부단하게 굴지 마라. 이번 달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약간 나에게 답답하게 굴수 있는데 거기서 나까지 애매모호하게 굴기 시작하면 이 인연이 약간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니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로 광대처럼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달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곧 추석인데요. 달은 나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달의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는 요즘 이 카드를 열어봅니다. 이번 달은 약간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로지 나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가 여제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나를 주목시키게 하는 힘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척 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연애의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고 1번분이 좀더 행복해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10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나는 고민이 참 많네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힘든 달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10월 초가 되면 나는 여태까지 했던 연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을까 계속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만약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중순쯤에 다툴 수 있고 아직 싹사랑하시는 나하시 분이거나 썸을 타시는 분이더라도 어떤 내 마음의 상처들이 나를 자꾸 올감해내요 그런데 이 카드들을 살펴보면 그런 직접적인 부딪힘 싸움의 영향도 있겠지만 내가 중순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 사람과 과연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온다고 봐요. 다행히도 하순에는난 여전히 홀로 좀 고민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정과 평온을 얻고 싶을 때 종교를 찾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순에는 좀 생각하게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순에 약간은 마음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하순쯤에 추스려질 것이므로 중순에 아주 힘들었을 때 이대로 모든 것이 나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10월 한달 동안 다른 이성들 혹은 동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혹은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맹렬하게 대시를 좀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좀더 많은 미래를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난 아직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때예요. 단순히 연애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관계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라도 내가 주어진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열정만으로 부딪혀오는 것이 나에게 약간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친구들과는 그저 그냥 잘 지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연애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특히 연애에 있어 결혼에 있어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털어놓으면 그걸 해결할 만한 방안 그리고 내가 좀더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용을 잡았죠. 연애하고는 거리와 머나 나는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스트레스들은 직장에서 온다고 보기도 어렵고 친구들에게서 온다고 보기도 어렵고 바로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데 때로는 너무나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부딪혀오는 것이 나에게는 고민이 많이 될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건적으로 알았던 이 남자의 조건, 이 여자의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은 달라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이번 달 실마리와 잡아야 할것 그리고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세 장의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확실히 아름다운 가정이 갖고 싶네요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라도 말이죠 그 안에 어울려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오히려 너무 이 사람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나에게 너무 가깝게 가까워지려는 그런 열망 때문에 내가 발을 뺄수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낙담할까봐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뺏길까봐 혹은 속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더 믿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분께서는요. 너무 많은 짐을 혼자서 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런 막대기 열개를 들고 산을 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대기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너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나의 이상형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거기서 내가 원했던 그것으로 가는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날이고요.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망신스러울까 봐 혹은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짐을 친구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달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는 요즘 달의 카드 열어볼까요 친절한 미소가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수 있다 그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새로운 연애가, 사랑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나는 자꾸 공제를 빼게 돼요. 안 돼, 이번에도 안될 거야,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나 스스로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몰아가지 말고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차지 않더라도 나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의 가능성들을 눈여겨본다면 거기서 이번 분이 바라시는 것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 있는 3번분의 10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10월 초에 누군가가 나에게 있네요. 이미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 보여요. 오래된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사람은 나에게 대시를 하는데 나도 꽤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 덕분에 네, 나도 마음이 좀 나아진 기분이 되는데 중순에? 그것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중순에 나는 갑자기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그 사람과 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잘 돼가던 연애가 중순에 이렇게 끊어지니 약간은 근심이 있을 법한 상황 내가 고민을 좀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순의 친구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는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니 중순 동안 잠시 못 만나는 동안 내가 마음이 힘들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인생이 한 사이클에서 다른 사이클로 건너가듯이 내 마음도 이 짧은 한 달이란 사이클 동안 흐르고 흐르며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월 한달 3번분의 주변분은 3번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내 주위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혹은 내가 고민 상담을 자주 해주는 어떤 이성 혹은 동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몰래 나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연애가 잘 안된다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 나에게 말을 거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와 한번더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들도 각자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연애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일이 많으니 하순이 오기 전까지는 연애적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관계에서 나는 굉장히 도도해 보이는 면이 있네요. 내 마음을 잘 터놓지는 않지만 신뢰가가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이러한 여사제를 멀리서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엄두가 안 난다 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당장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겠지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내가 여사제, 많은 것을 아는 현명한 여인, 그리고 신비로워 보이는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평판이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달 동안에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것 실마리에 대해서도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만약 내 안에 잊혀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중순쯤 나에게 나쁜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놓고 떠나버립시다. 일단은 엎어진 잔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번 달 어떤 연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 되, 되새기지 말고요. 되뇌이지 마세요. 그것들은 해결될 것이다. 잊어버리자 라고 해요. 그리고 3번 분께는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같네요. 실마리 카드로 상처가 나왔어요. 과거의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지금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물론 사람은 원래 다 그렇죠. 지난 연애에서 실수한 것들을 다음 연애에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내가 방어적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과거의 상처들은 놓아주는 것이 중순에 갑자기 끊어지는 어떤 사랑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좋다. 그것과 이것은 연관이 없으며 과거의 실수와 자꾸 연관져 생각하려고 하면 두려워 내가 곤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내품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해요. 과거에 잃어버린 어떤 사람, 과거에 지나친 사람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한 달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어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랑의 상처가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그게 짝사랑이든 오래 이어진 사랑이든 어떤 사랑의 형태든 간에 나에게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10월 나의 연애운에 부정적으로 행동하니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게 힘든 건잘 알겠지만 그것들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바로 이쯤 달의 카드 열어볼게요. 확실히 3번분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휴가를 낸다 뭐 이런 보이는 행동 말고요.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밤에는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셔야겠어요. 3번 분은 굉장히 스스로를 많이 탓해오신 것 같은데요.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 탓도 하지만 자꾸 나를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은 굉장히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다. 카드 구석구석에서도 그렇게 보이니까요. 지난 상처들, 지난 실수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새롭게 다가온 연애의 어떤 사이클, 새로운 흐름을 기다려 보세요. 당신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고요. 괜찮은 사람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게, 나에게 자주 해주시면 오히려 연애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4번분의 10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나는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네요.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상처도 많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다 보니 도리어 내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월 초순 나는 연애보다는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살아가는 게참 어렵다. 관계란 왜 이렇게 어렵고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일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순에 누가 나와 만나자고 해도 혹은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해도 나는 자꾸 꺼려져요. 듣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와도 들을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타로카드의 흐름은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어떤 길목에서의 가능성, 높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초순에 내 마음을 좀더 아껴준다면 중순에 올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하순에 문득 알게 된다고 해요. 중순에 내게 다가왔던 그 사람 어쩌면 나의 이상형일지도 모르겠다. 하순에는 지쳤던 마음이 많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순에이 기회를 잡았으면 그 사람과 잘될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사실은 4번분의 운은 굉장히 가변적인 편인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나에 대한 마음을 가드세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좋아할 법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달 카드가 나왔어요. 달 카드를 보실 때늘 느껴지는 것은 어떤 길을 찾기 어려운 마음. 나는 그만큼 좀 지쳐있고요. 어두운 밤길, 달을 찾으러 가려니 막막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간절해지니 약간은 어려운 한 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사랑은 친구들이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친구들의 모임 혹은 낯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면 거기서 내 이상형이 될 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컵 5의 카드는 아주 즐거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기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되도록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혹은 친구의 소개팅 같은 것들을 받아보시면 이번 달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일을 굉장히 잘 하시나봐요.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 프리랜서분들이라도 나의 능력을 한껏 떨쳐보이는 시기,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괜찮게 보는 시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떤 이성적인 시선을 엮이기가 약간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앞으로 괜찮은 가능성들이 올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번 달 잡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실마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두 카드 사이에 양립하고 있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나는 너무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짐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힘든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고통의 카드가 나왔어요.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려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카드는 이 카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일을 떠맡으면 온전히 내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이번 달은 좀더 내가 편한 방향으로 행복한 것으로 좋은 것들을 하자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마저 전부 사라지면 정말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 이번에는 이번 달만큼은 좀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시는 것이 연애운적으로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의 카드를 열어볼 건데요. 과연 달은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보답받을 것이다. 물론 무리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해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는 좀 보답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에는 특히 소개팅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는 누군가가 연애운적으로 나에게 크게 좋은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시면 썩 괜찮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눈가를 다독여주는 것도 내 마음이 괜찮을 때까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5번분의 10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10월에 나는 어쩐지 좀 계산적인 느낌이네요. 더 이상 내가 좀 지고 들어가는 연애는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엿보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연애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이 배풀었던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조건도 좀 많이 보고 따질 건 따지면서 내 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장애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누군가를 만나기는 조금 어렵겠다. 하지만 하순이 오면 이런 방어벽을 좀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을 떠올려보죠.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보다는 적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연애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랑이 다시 내 안에서 피어나게 할 법한 과거의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10월 하순에 당장한 연애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에 누군가 내가 한 번쯤 만났던 사람 혹은 아주 잊고 지냈던 예전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것이 이렇게 꽁꽁 닫혀있던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무너뜨릴 것이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는 지금 아주 냉정한 상태네요. 자기 일을 하기에 좀 바쁘고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어쩌면 두 분의 마음이 이렇게 꽁꽁 닫혀있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 커플분이시라면 두 분이 얼마 전에 약간 다퉜을 수도 있겠다. 스스로 서로의 이익을 따지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이분과 어떻게 잘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도리어 이 사람이 아닌 어떤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자꾸 찝적찝적내 주위를 귀찮게 돌아다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공적인 관계 카드에서 완드 에이스가 나왔어요. 나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아예 뜻밖인 사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조선부터 중순까지 내 마음을 닫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는 어떤 모험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보게 될 실마리 카드에서도 꽤 강력하게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카드 세장을 살펴볼게요 자 잡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해요 두렵지만 새로운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만 참아라 라고 하는데요 연애에 있어 나는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인내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가온 누군가가 나에게는 모험처럼 느껴져요. 과연 이 사람과의 연애가 괜찮을까? 좀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더 괜찮은 사람, 좀더 나은 조건 그리고 무언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사람과 만나도 될까?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든다고 후다닥 연애를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보이는데 그 새로운 길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관계, 직장 혹은 처음 간 동호회나 내 자기 개발하는 공간 등에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 혹은 친구 중에서도 나와 아주 오래된 친구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되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한 번쯤 그저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달은 당신에게 어떤 사랑의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달 카드 열어볼게요. 당신과 당신의 사랑은 안전하다. 사실은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5번분의 카드 전체적으로 보였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가 힘들고 이런 사랑의 상처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나는 좀더 안전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번에 하게 될 사랑에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하니 마음의 빗장을 푸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할 때가 있죠. 저도 어떤 리딩에서는 좀더 따져보시고 기다려보시고 좋은 분이 올 때까지 지금은 잠깐 스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모험을 하기 좋은 시기고요. 물론 어떤 면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면모보다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은 살짝 눈 감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